이피월 열화상 이벤트 80도가 아, 뜨게 되어 있습니다. 네, 지금 70도로 운직이되 되어 있는데 80도 되는 되면은. 이 들어와야 되는데. 근데 스윙도 어제 밤에 주제로 했어요. 아, 얘기 안 했어요. 때영이